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2,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여러 회 같은 그 성원에 힘입어 저희 실적이 상위 0.1%도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순간을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그래서 저희가,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 분을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그 중에서 다섯 분 벤쿠버 광역시에 사시는 분 한에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저가 준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분은 타주에 계시면은 아, 뭐 저희한테 비행기표를 보내주면 제가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메일로 또 소중한 상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추첨은 내년도 초에 하고 당첨자 분들도 선물 증정을 내년 초에 찾아가뵙고 또 이메일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푹 쉬시고 내년 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. 2021년도 정말 좀 어려운 한 해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. 안전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2022년도 건강하시고 또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.